발라가. 자 발라가. 어 발라가. 어래 발라가. 그래, 발라팀 어, 제일 무섭지만은, 매니에가 있다는. 거. 든든합니다. 네, 왜냐면요. 하패스딱주고가고 주고. 와, 까비. 에이스커드는 한국, 비스커드는 전국이었거든요. 비스커드 전국을 날려버렸고. BJ 피칭님 아. 추천 정말 감사하고 아, 그런데 와주셔서 중요하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BJ분 아니세요? 피칭님. 일단 추천만 돼요. 피칭님 근데 BJ분이신데. 아닌가? BJ분 아니지. 잠시만요 제가 이 판만 끝나고 자세하게 좀잘해 드릴게요 방송은 다음에 할거라서 어 언제쯤 해요? 아이고. 아 까비 아 지금 하시고 계신게 아니라 이제 핀낙중이신거야요 그니까 이제 계획중? 아 뭐야 오우. 5달? 아, 오, 우 한지 다섯 달 한지 다섯 달 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팔카 강화를 저한테 맡기신다고 맨날 하지나았세요 언제 언제 아시는데요 그리고 다섯 달 잠시만요 그럼 피파비제이신거죠 패스탑 고 와나 근데 이분은 좀 내가 수비를 뚫으려면은 조금 빠켜해야겠다 어어 어 잠시만요 제가 이것만 하고 조금 더 정직한 답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게 정신이 없네 이거 좀 하고 하니까 제가 또 BJ분들은 제가 좀 너무 잘 아니까 bj에 대해서 그래서 좀더 진솔된 그런 느낌으로 대화를 좀 하거든요 왜냐면은 bj분들 또 이제 처음이신 분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느정도 방송하신 분들도 저한테 오셔가지고 좀 이제 방송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고민상담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저도 이제 고민상담 해드리고 있고 아 밑으로 줘야 되는데 어. 근데 다섯 달밖에안 되셨다 하니까 조금 가슴이 아프긴 하네 저가 지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 방송만으로 따지면은 만약에 한 것만 따지면 저가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2년 정도 됐는데 근데 그냥 연수로 따지면 제가 지금 4년 넘었어요 호오오오 어. 그냥 방송 시간만 따지면 은 진짜 4년 넘었고, 그 다음에, 어? 야, 버실 반데이크 너 그냥 이 정도면 공격수 아니냐? 왜 이렇게 슈팅이 좋아? 하, 씨. 너왜 이렇게 좋아? 슈팅이. 음, 와, 하실만 하죠. 네.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방송을. 그래서, 어, 진짜로 고민 상담을 좀 많이 하세요. 어, 아, 여러분. 어우. 근데 제가 또 군대라는 남자로서 또 이제 군대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아 군대가 이슈가 있었던게 아니 군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아쉽게도 그렇게 됐는데 스티카비 그럼 음. 네, 아, 아, 아, 아, 피치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와 아까 아우 켈로버 형님 안녕하세요 하자잇 14살이면 너무 어린데 아 어, 14살이면 너무 어린데 친구야 반말할게 어, 형이 더 선배니까 아 너무 어린데 14살이면 혹시 방송하는 캐기오야매니왜 개... 이렇게 좋아 아니 왜 이렇게 좋아 아니 무슨 수비수가 이렇게까지 공격이 좋아요 진짜로 3천... 000... 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11살 차이니까, 형이랑. 아, 9살 차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형이. 삼. 삼촌 형이. 형이라고 해. 그냥 형이 그 너랑 9살 차이나. 어. 거의 따져보면 4촌형급이지 스물. 아, 잠깐만. 14살이면 다 쌤, 뺄쌤을 하자 아, 배웠긴 했나? 14살이면 뭘 배웠지? 곱셈, 곱셈 배웠나? 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 9년 전이라서 내가 기억이 안 나. 뭐 배우지, 친구가? 아, 26살인데, 아 막둥이구나, 친구야. 어. 아. 일단 소화했어요, 아만나님. 점선면, 점, 견, 점, 선, 면. 뭔가 1대1 가능하신가요? 추천과 실착 부탁드릴게요. 잠시만요. 피찡이라는 친구가 BJ 피찡이라고 해야 되는구나. BJ 피찡피찡이라는 피칭. 친구가 지금 제 방송에 이렇게 왔는데 어, 임금님 추천 정말 지가 감사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면 은두 달? 두달 했다 했나? 5주 했다 했나? 기억이 안 나네. 어. 아 근데 지금 저좀 밀려있어요 네, 아만나님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임금님 하도록 할게요 임금님 초대 좀 부탁드릴게요 5주? 5개월? 5개월 인데 50시간 밖에 안했으면은 너무 적겠는데 형 만약에 5달 하잖아 그러면은 형 진짜 방학시즌까지 다 포함하면은 형 방송국 좀 봐, 보여줘야 되나? 봐봐 1834시간 형이 만약에 그랬으면 형은 한 5달? 다섯 달이면은 진짜 나거지만치고1 5 0시간을 했을 것 같은데? 어. 아... 아 용일우님도 이렇게 가셨네 3주주3차님도 가셨네? 여기에 근데 어... 근데 솔직히 중학교 1학년은 너무 어리다 친구야 중학교 1학년이 아... 정성... 물론 중학교 1학년때도 형이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었지 어. 아 근데 진짜 일단 이건 질차선 눌러줄게 형이 어 질차선 눌러주는데 아 친구야 팔카는 팔카 강화같은거는 너가 컨텐츠로 짜가지고 너가 해봐 방송으로 켜서 해 강화 그냥 너가 이제 강화를 할 때도 이제 피파 형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인지도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형이 제목을 짓거든? 근데 이제 너가 한다면 은 너가 지금 인지도가 그래도 형보다는 없잖아? 어 형이 너를 비하하고 그런건 아닌데 형보다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할거면은 이제 피파 4 치고 메모장 메모장 어디있냐? 형이 방송 팁을 알려줄게 메모장에 이제 형이 한대로만 해봐봐 피파 뽑. 스케줄 봤습니다 지금은 어 무슨 무슨 팔카 강 팔카 강화 도전 도전이라고 하고 도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너가 팔카 강화하기 전에 걸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강화 요거를 딱 해서 다음으로 해서 이런 거딱 화면에 너가 한 10분간만 있어 아 10분이래 한 30분만 있어 봐 너어이피 지금 캠 캠만 안키지? 캠마이 키면은 캠 끄고 캠마이 안키면은 너 그냥 좀 폰질 좀 하고 있어 어 진짜로 형폰 여 있잖아 폰질 좀 하고 있으면은 시청자분들 들어오시거든 강화 도전 이러고 있으면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대화를 해 대화를 열심히 해 진짜로 시청자분들이막 팔카 도전하고 그 다음에 시참 그 다음에 카드깡 강화 등등 봤습니다그러면서 이제 어그를 좀 끌어 어 강화 강화 강화 이제 금손입니다 막 이런식으로 어 끌어 끌고 난 다음에 너가 좀 어느정도 기다린다 든지 이것만 창하면 뜨고 있으면 시청자분들이 들어와 거의 한 주말쯤에는 주말쯤에 한 6분, 5분 정도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때부터 한번 강화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너가 이제 귀엽게 14살이니까 귀엽잖아 근데 다청농생보다더 어려운데 더 어려운데 더 어린데, 더 어린데 어 근데 어, 진짜 좀잘 됐으면 좋겠다. 어, 친구야. 근데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대화를 좀 겁나게 하다가 이제 강화했는데, 가리지 말고 그냥 너와 터뜨리든, 터뜨려도 유튜브 각이고, 붙여도 유튜브 각이야. 어, 터뜨리면은 그때 울어, 그냥. <웃음> 울어버려. 14살인데, 울면은, 이제, 여기 지금 삼촌들 많이 있거든, 너보다. 어, 삼촌 형들이 좀 많아. 그 형들이 이제, 좀 눈물, 아 이러면서 가슴이 아프다 이러면 친구야 울지마 이러면서 좀 별풍선으로 줄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요즘 형방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홍보하지마 어, 형방은 형이 좀 방송해야 돼서 어쩔 수 없는데 여하튼 울어! 울면은 이제 그것만으로 오늘 강화 터뜨려서 울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어 유튜브 올리면은 유튜브가 조회수 좀 오를거야 어 그런식으로 방송을 해 봐봐 형을 벌써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써 또 재밌잖아 어. 아 형님 말이 그렇다는 거지 어, 어 이제 로고형님도 제 방송 요즘 잘 와주시는데 음. 그치 강화로 금카도전 했다가 터질때 울었습니다 하고 만약에 붙였어 붙였으면은 붙였다라고 바로 그냥 유튜브각 뜨는 거지 둘다 그냥 유튜브각이야 그냥 울어버려 14살 오늘 젠민이 울었습니다 이러면서 젠민이의 강화도전 이런,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각 썸네일을 유튜브 지금 내꺼 잠시 들어가면은 내꺼 잠시만 들어갈게요 음. 들어가면은 이런식으로 형 얼굴을 좀 비추고 있는데 형이 좀 잘나오면 내꺼 한 몇천에 나오거든 이렇게 어. 너꺼? 어, 윈드형님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이런식으로 그냥 너가 너 얼굴만 비춰 팔카 팔카 이런것들 어? 강화같은거 나강화 얼마인지 모 이런거 하면서 여기에다가 사이 그 오른쪽 부분에 너가 우는거를 좀더 크게 띄어 어만이 터지면은 울어버려 그냥 재민이 오늘 울다 이런식으로 하면은 형도 재밌을 것 같아 어 그런식으로 하고 만약에 붙어버리면 또 붙였습니다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는 짤 있잖아 어? 진짜로 좋아하는 짤로 딱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런식으로 유튜브 각을 창조를 하란 말이야 친구야. 그 다음에 이제 임근님 하도록 할게요. 윈디 형님 진짜 오랜만이네요, 근데. 하여튼, 피증아, 5개월 동안 열심히 해, 진짜로. 음, 형이 옛날 생각나긴 한다. 형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형이 방송을 했었는데. 근데 그것보다 훨씬 어리다는 거잖아. 중학교 1학년이면 야, 진짜 내 사촌 동생보다더 어리다는 거야. 야, 그러면, 잠깐만, 너몇 년생이냐? 2 0 0 8년생이냐 그러면은? 형이 00년생이거든? 2008년생이야? 피칭이가? 와, 너무 어린데? 아 피파 싹다 접으셨어요 형님? 왜 무슨 일이야? 왜또 무슨 일로 이렇게 또싹다 접으셨어